<웃음> 아, 내, 내가 먼저 들어갔어야지 아, 그러네 먼저, 먼저? 오늘 저희 식대 아니에요? 공식대형인데요 어, 아, 여기구나? 맞습니다 어, 어떡해요, 어색해 인사 인사 인사, 인사 먼저 해보자. 들으세요 아, 인사 네. 네, 원래 이렇게 조용, 조용하나요? 뭔가 아, 레드카페했어온 느낌이네요 <웃음> 자, 쪽한번 볼게요 왼쪽 볼게요 네 네, <웃음> 이쯤에 서 질문하신다고요 투워로 바이 투게더만의 포즈가 시그니처 있을까요? 시그가 있나요? 시그니처 어, 네. 시그니처 포즈로 갈까요? 네, 이걸로 네. 할까요 <웃음> 자, 자체 진행이 네, 오른쪽 봐주세요 오른쪽, 네, 른쪽 네, 주 네, 웃어주세요주세지 우서주세요. 우서주주요굉장주세요우이주 원래 한집주생각하면서 그렇죠. 몰래 이런 서진행이 우서주세요. 우서주세요. 우서주 저희 뭐 하면 되죠? <웃음> 그러게 일단 음. 들어오라고 듣긴 했는데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뻘쭘하다. 근데 그러니까. 저기 앞에 보니까 무슨 바, 박 같은 박. 게 있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일단 저거였어. 저거 터트리면 되나요? 오케이 그럼, 그럼 갈까요? 아, 그거죠. 그공 같은 거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 왜 혼자 뒷북이야한 명씩 던져서 누가 <웃음> 터트리나 해볼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 두려고. 명씩 하는 걸로 하죠. 나이 나이순으로 던질까요? 오케이 그래 나이순으로 하죠. 아니, <웃음> 오케이. 그럼 태현이. 왜 차례? <웃음> <웃음> 와, 진짜. <웃음> 오, 뭐, 뭐하냐? <웃음> 와우. 나, <야>, 나구나. 해봐요, 우리 한 번. 오 깜짝이야. 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깜짝이야. 와 <웃음> 아, <웃음> 야, 세게, 세게, 세게. 야, 맞추는 게 신기하다. 오, 오. 몇 개를 던지는 거야? 이거. 터지긴 터져 이거 그냥 손으로 해 볼까? 와! 아! 한 번에, 한 아! 그거 와. 이거 아무도 안다. 아무도 안다. 아니. 이거, 아니, 아니, 나, 아니 내, 말고, 아, 니박터리지 말고 다 같이 하는 걸로 할까한 번에 하면 같이 듭니다. 합다 같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아, 잠깐만, 하나, 2 3. 하나, 둘셋 하나, 2 3. 와! 야, 뭐 서서 서서 역시 협동이네. 역시 저희가 이래서 투더로가 바이투게 투두 바이 투바이 투더바이 더투두바투바이더투더투바이투더바투더바투두바이투더 투더바이 투게더바이투더투더투더바 투더바이 투이더투바이투바이투더이이 이제 아, 아, 신기하게 아, 다 같이 던지자마자 열렸네. 그러니까 <웃음> 형 일주일. 벌써 힘들어. <웃음> 저도. 네. 아 박기태 감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하면 되죠? 어디 봐야 되지? 네. 나음 카메라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아 여기, 아, 아, 여기 보면 될가요 네. 일단 현수막에 네. 쓰여진 멘트를 읽어주세요. 아. 네. 두드바이, 두드바이, 두드바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예능 콘텐츠 제목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매 촬영마다 미션을 드릴 거예요. 아, 내가 미션만 하다 끝낼 거 같은 데 그럼 먼저 목호를 정하고 시작해 볼까요? 아, 구. 두두두. 두짜 두두. <웃음> 두두 두두 <웃음> 그거 두두. 생각하긴 했는데 그 부나지도 그 두두두두두두 이런 걸날 자, 이렇게 같 네. 잘생각해 우리 우리 이제 까지할 거야. 아, 자. 이거 이것도 화음을 넣어 버릴까? 두두두두두두 두두투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 아니 아니 <웃음> 여기 첫 음을 잘안해 아니야, 아니야 나할수 있어 네, 너가야, 너가. 도전 도전 오케이. 저 화음 잘넣어요 한번 해봐 투두 투두 투두 투두 이제 안 맞아 안, 안 맞아요 이미 연진아 수빈이 형 먼저 내가. 와 투두 투두 투두 투두 투두 투모로 투두 투모이 투게더 아니 근데 진짜 투 뭐. 이렇게 끝내줘 잠 이걸로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하자 간단하게 하자 짧고 간게난 괜찮긴 해 투두 어 그렇죠 하고 박수 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두 하고 박수 면서시작하거 두두. 두두 하고 박수 끝내면서 <웃음>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정적이 흘러야 되는 지아약 아, 2초, 2초 정도? 정도? 어 이제 여기 멋진 CG로 아 오케이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우리 일단 이게 제일 간단하고 그걸 좀만 좀만 발랄하게 할까요 그러면 네 5, 6, 7, 2두와 이렇게 진짜 진 <놀라> 이 정말 먼 훗날에 이걸 또 새롭게 바꾸는 콘텐츠를 하나 더 찍어버리면 되니까. <놀라> <놀라> <맞아>. <놀라> 아 나가 영 아니다. 좀 바꾼 대로. 맞아요, <놀라> 맞아요, 맞아요. 합수도 잘 맞게 하는 걸로 하죠. 투두 하다가 이렇게 하면 진짜 완벽할 것야 오케이. 정해진, 정했습니다. 아이, 티즈 맞다. 별론가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구호도 정했겠다. 오늘의 투두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첫 번째 투두 미션은 포도 한송이 자생 대회입니다. 네? 네? 네? 네? 포도요, 포도. 포도, 포도 한 송이 사세요? 아,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 사세요 대회. 사세요, 다 아니고요. 사신 대회예요. 아, 아, 아, 포도 한송이 아, 아, 그린다고요? 포도 네. 한 송이요? 네. 포도를 그리는... 저, 또 제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거든요. 꺼! 네, 네. 다음, 이것도...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는 두둔 말고 두둔 이렇게 하자. 아! 두둔 아, 정매! 투, 두래. 두 두두, 두두. 세, 두, 네. 면 포도 그리기 시작해 주세요. 네, 좋아 이정도는 뭐? 제가 또 미술학원 다녔었거든요. 또 그림하면은 저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와, 벌써 맛있어 보여. 야, 뭐 이렇게 야, 맛있어? 진짜 한해 그었는데 너무 맛있어 뭐. 보여. 좋아 다음 걸로. 이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포도가 보라색인가요? 포도요? 포도. 포도 초록색이죠. 그 사탕 뭐, 안 먹어봤어요, 오! 청포도? <웃음> 못 그린 사람에 대한 벌칙은 없는 거죠? 저거도. 그건 비밀입니다. 든든한 휴닝카의 덕분에 꼴등은 안할것 같긴 한데. <웃음> 그건 나도 그래. <웃음> 왜 휴닝카의 미술부였잖아. 좋아. 내 그림 솜씨를 뽐내볼까? 약간 이미 <웃음> 보지 마세요. <웃음> 이미 이건 남들한테 보여주기 좀 부끄러운 정도의 그림이 돼버려. 어, <웃음> 아, <웃음> 좀 징그러운데. 약 결과물만 안 보면 은 멋있다 보일 수 있어요 제한시간 2분 남았습니다 어, 아 너무하다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음. 1분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제발 벌떡만 <웃음> <때만> 안 할게 <웃음> 어? 아 이거 보는 거 있나요? 청포도 아니었어요? 청포도가 파란 포도 아니에요? 너 초록불 보고 뭐라 그래? 파란물이라고그러죠 아, 청포도가 초록색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청포도죠 어 그럴 수 있지 <웃음> 스무살이 되어서야 초, 청포도가 초록색인 걸 알다니 시간 더 필요하신 분안 계시죠? 네, 어, 이, 있는데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웃음> 받아요 근데 혹시 수빈이 컷니엔더 괜찮나요? 아, 못 봤어요 저 봤잖 아, 아저 여기서 거기 안.. 저 시력이, 아까만, 시력이 안.. 시력안 나요 아, 저잘안 보여요 야, 아, 이거 꿀땡이 확 쪄나?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자, 그럼 수빈 씨부터 나오셔서 최고의 포도에 투표해주세요 네, 수빈, 네. 네. 수빈, 수빈 유노, 유노, 유노 수빈이 형 뭐야, 이거 그린 거야? 헤오그아 <웃음> <그래>? 궁금해 <웃음> 아, 누군지 알것 같은데 딱 봐도 <웃음> 수빈 수빈 윤 o 윤 k 수빈? 하나씩 천천히 you know, 감상해주세요 안녕. 아요잠시안요아 진짜 아이 예, 바보고요 와 얘는 진짜 얘 꼴등인 것 같은데 오글읽길 <웃음> 어, 그래 수빈 길래게. you, know? you know? 잘은 그랬는데 이 대추 아니에요? 이친요이게이게좀징이럽다이게 <웃음> <대치? 포스예요>, <웃음> 어, <좀 징그럽다. 웃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형거 같은데, 솔직히 친가이친이거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이친거가이 친구가 이니구 You know, you know, you know? 아, 딱 무슨 눈빛인지 무겠무 아, 너무, 너무. 이거, 이 무슨 그림인지 거이이이에이이걸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누가 그린 거예거이 1번 그림이 10분씩? 거거 누가 이거, 이 누군지 알것 같아요 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은 이거, 이이 아 진짜 궁금하다 하필 마지막이네 <웃음> 개성 있는 걸 오. 뽑는 건 어때요? 연진 씨오 오, 표가 지금 나뉘고 있어 나뉘고 있어요 네, 네. 표가 나눴다는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도친 그 네. 개진이란 뜻이에요 독신 <웃음> 개이란 뜻이에요 보안 뭐 압도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것만 아니면 돼다 10분 어디다 쓰는 거야? 왜이 알차게 썼어요, 다들? 난 되게 알차게 썼어 <웃음> 음. 아, 그럴 거 같았어 이 친구가 나의 마음을 울렸어 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도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웃음> 그러니까, 나도 <나한테> 그냥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서 <웃음> 너무 귀여웠어 맞아 <웃음> 강대형 표형 표정 봐 <웃음> <웃음> 수석생도 이거보다 잘 기억이 났처럼 그냥 아, 봤으면 너무... 더럽게 쓸것같은게 들추니까 나오는 거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 10분 안에 얘기했다는 게 <웃음> 정성스러워서 <웃음> 한판 주고 그렇죠. 싶다 <웃음> 야 괜찮아, 물건 잘 꺼져 갈수록, 것 같잖아, 갈수록 크고 아 성스러워지지 진짜 말도 안되는데 <웃음> <웃음> 아, 1번이 너무 귀여워요. <웃음> 그러니까. 안녕. <웃음> 아날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오케이. 와1번투표야 어 잘했네. 안돼. 잘했네. 휴닝아 휴닝아 주제가 어. 크고 탄수랑 포졌어. 알지 알지? <웃음> 설마했는데. 어 <웃음> <웃음> 아, 뭐야? <웃음> 아뭐야 감사합니다 알자, 아, 무슨... 아니 근데 아... 저일번 그림의 발상은 내가 볼때 100명 한테 시켜도 저 그림은 절대 안나와 아, 아, 진짜로 <웃음> 어, 맞아 진가 <웃음> <너> 본데 <웃음> 야 이건 진짜 정성이 가득해서 죽고 싶다 <웃음> 동그라미 번 <예쁜> 그림 같아 <웃음> <웃음> 나한테 연진이 아... 형이랑 수빈이 형이 엄청 들어왔어 근데 저는 <웃음> 크고 탐스러운 것도 중요한데 저 뭔가 예쁜 걸 보기 아하... 때문에 어 뭔가 이유도 이유가 뭔가, 미우가 뭔가, 미우가 뭔가 미우가 주웠다가 덮어 예뻐, 가지고. 아 예뻐서 골랐대요, 이거 아 여러분, 첫 번째 투두 미션을 끝내셨어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뽑은 최고의 포도를 발표할게요. 총 2표를 얻은 1번 아, 포도 진짜... 축하드립니다. 1번 포도를 그린 휴닝카이씨는 상품을 받아가세요 어! 오! <웃음> 어, 감사합니다 <웃음> 영포도예 <영코디, 영코디. 웃음> 어이가 없어서 <웃음> 뭐야? 잠시만 뭐 뭔가 스티커 같은 게 있는데 뭐야 뭐야 뭐예요? 뭐라고 적혀있어? 투두 스티커 그냥 너 붙이고 놀라고 주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한 붙이기 무리한 건데 이거 뭔가요 혹시? 어렸을 때 다들 칭찬 스티커 받아보셨죠? 네, 네 그럼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두두 미션을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네. 칭찬 스티커를 한 장씩 드릴 거예요. <웃음> 그 칭찬 스티커를 지금 드리신 포도 알맹이 위에 하나씩 붙이시면 돼요. 우리 마이스터가. <웃음> 어? <웃음> 아, 그러니까. 전화를 내 포도알 닫혀봐야 되는 거죠? 야, 나몇개 그렸냐? 어? 아, 나 이거 어떻게 <웃음> 야, 나 작은 것도 그리지 말 거야 와, 나 하나 그렸어! 아, 우와! 아, 우와! 아, <웃음> 하나 그렸어! 아니에요, 이것도 다 찍어야 아, 이것도 포함되는 거고 네 아. <웃음> 나도 많아 아, 나 그래도 제일 현실적이다, 그렇죠? <웃음> 제가 쳤는데 7년 걸릴 것같 그럼 이거 스티커 다 같이 받아서 붙이면 되는 건가요? 형은 그럼 1등도 아, 못하고 테이크도 아, 아, 못받아는데 포도도 아, 엄청 많이 야, 그래갖고 근데 아, 아랫얘가더 많아 좀 심한데 어. 이거까지 다 붙여야 돼 아. 그것도 포도 아닌가요? 아 이거 구슬입니다 구슬인데 밑그림이죠 얘는 네. 안녕하세요 포도의 형 소개하고 있잖아 얘네들은 포도가 아닌 거죠 소개하는 애들 여기다 안녕하세요 구슬이 형 써주지 그랬어요 아, 저 투표 안 받았어요. 이 미척감각 없는 아야. 사람들 아, <웃음> 하나도 아. 없어. 사실 포도랑 제일 비슷하긴 해. 하는데. 내가 제일 잘 그렸다고 내가 봐도 이거는 진짜 포도 이렇게 아. 생기고 진짜 첨포는 이렇게 생겼어. 진짜로 <웃음> 자 그럼 수빈 씨부터 네. 투표 받은 이유를 발표해 주세요. 이유 크고 탐스럽다 끝입니다. <웃음> 이유 크고 탐스럽다. 하지만 볶음 <웃음> <웃음> 누구야. 아 수윤이 형이나 한표 받았고요 예뻐서 고릅니다 <웃음> 아귀여오뭘 거야 뭐, 두게읽어도 뭐, 나의 마음을 울렸다 이 포도 먹고 싶다 <웃음> 멘트가 너무 귀여웠음 쓴 <웃음> 귀여웠음 아, 네 이렇게 아, 나도 저렇게 그릴걸 아, 나도 아, 그냥 안녕 포도의 용 하나 그릴걸 이거 거. 혹시 몰라서 뒤에 두 장을 더 그렸 보여줘 <웃음> 보여줘 <웃음> 애초에 전략이 확고했구나. <웃음> <웃음> 아, <살짝 이거였어. 웃음> 그리고 여러분이 스티커를 1 0장씩 모을 때마다 상벌룰렛을 돌릴 수 있어요. 네. 상벌룰렛이란 말 그대로 복불복룰렛이고요. 좋은 게 걸릴 수도 안 좋은 게 걸릴 수도 있어요. 칭찬 스티커는 다른 멤버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오, 음. 수빈이 형. 형거다 채우면 저희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겠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 같이 다 도와줘요 라 멤버 전원이 포도알을 다 채우시면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아 진짜 야, 이거 7년 걸릴 거 같은데 <웃음> 아 진짜로 저거 다 채우려면 오늘만 <웃음> 미션 한 60개 해야 되는 거아니까아 <웃음> 그러니까. 진짜 <웃음> 야네 그림이 효자네 1등에다가 와 이거 하나 줘 이거 하나 줘 장식용 포도알도 다 <웃음> 채우셔야 합니다 <웃음> 몇 개지? <웃음> 야, 야, 야, 그 정도는 괜찮다니까. 영형형 형, 여기 한 주말면 열아홉 개라니까. 쵸빈 씨, 잠깐 이것 좀 봐. 모든 멤버분들이 포도알을 다 채우시면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고 했었죠. 맞아요. 네. 그럼 네. 여러분의 소원을 각자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각각 네. 적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 다다 저... 네. 하려면 진짜 오래 오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진짜 네. 큰 걸로 가자. 막 달나라 네. 이런 거. 너무 달나라 생각. <웃음> 아, 근데 뭐 불안해서 제대로적지 못하겠어. 요난 <웃음> 내가 늘 말하던 거쓸 거야. 아 사람 한 명을 그냥 다른 대로 보내버릴 수 있는 기회인가요? 어 그럼 막 수빈이 형이 정글 막 이렇게 막 <웃음> 아니야 잠깐만 내 하고 <웃음> 이거 그거 같아 이름 적고 이거를 받는 사람이 가는 거 같아 섞어 음아 이거 뭐고 섞어갖고 하나씩 뽑는거 맞아 그러니까 거내 하고 건가? 이거 한번 섞어 아아그러네 이거를 영어로 고르는 거 아닐까요 몇 개를 섞어갖고 가는 거 같아 그죠 그러면은 수빈이 형이 내일 홍대에 가서 춤을 춘다 오 나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휴닝카이가 열심히. 12월 24일에 미국으로 당해치기 여행을 갔다 온다 야 잠시만 <웃음> 아니, 이거 누구 이름을 적든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질수 없지 나 좋은 거 쓰자, 왜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 오. 잠시만 이거 기회가 한 번인 거 같은데 잘 생각해야 될거 음, 같아 잘 생각해야 돼다 좋은 거 쓰면 좋은 게 나오겠지, 어떻게 해도 멤버들 믿어요 좋은 어. 거 썼겠죠 난난 어. 난 일단 기회가 좋은, 한거 좋은 거 썼는데 내가 가야지 썼어. 좋은 거야 아, 어딘지 알겠네요 막 대구 이런 거쓴거 거 아니야? 완전 이기적이야 이런 거 했는데 대, 대구에 썼는데 누구 다른 사람 거 뽑았는데 여름에 이런 거뽑으어떻해 <웃음> 제발 <웃음> 아니, 대구도 대구인데 난 다른 곳을 적긴 했어 <웃음> 걱정하지 마 어떻게를 어떻게 써야 돼? 형? 응 어. 물론 형도 막 썼어 잘가 해봐 어, 너무 이거 아, 보면 아, 안 중복되고. 되니까 뭐라 말을 못 해주겠다 음. 아, 완벽해 멤버들 믿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딱한 번뿐인 소원인데 좋은 걸 적어야죠 나 좋은 거 적었어 근데 이게 조합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 그게 문제지 저다 썼어요 쿨,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아 하나씩 랜덤을 아. 뽑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잠시만 누가를 누, 뭐, 누구를 적었어요 다? 쿨, 저거 암대로야 누가는 형, 다 같이 써야 그 는거 아니야? 소원인데 막 가지 혼자만 제주도행 여 가고 뭐 이러면 네. 안 되잖아 다 적으셨으면 앞에 놓인 통에 색깔별로 꽂아주세요 아 잠시만요 이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들 누가 다 같이 썼죠 네. 초마로 바이 치개도 써야죠 솔직히 이게 제일 안 네.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썼어 초마로 바이 치난다 같이 여행 가고 싶은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아 어디서는 제발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 어디서 네. 뭐라고 설마 달나라 아니 네. 스위스 어야슬위트 oh, yeah. 어디서 다 뭐라고 적었어요? 어디서? 말을 되는 건가? 그럼 이제 공개하고 아 오죠. 공개하고 그냥 다 뽑고 나서 한 명씩 공개하는 걸로 하죠 한번 뽑히겠지 앉아도 되나요? 솔직히 멤버 괴롭히려고 적었겠어요 <웃음> 이거 소환이 있네요 렛츠고 이랬는데 막 아, 처음에 누가 딱 뽑았는데 휴닝카이가 걸리는 거 <웃음> 휴닝카이 혼자 스위스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아 그럼 좀 의미 없는데 혼자 어 okay. 아. 떨린다. 아, 막 휴닝카이가 겨울에 물에 입수하기 막 이렇게 <웃음> 나와. 아, 이제 진짜 좋게 났으면 좋겠다. 음, 우리 놀러 어, 가자. 힐링 한번 합시다, 제발. 놀러 가자. 그래, 놀러 가자. <웃음> 다 같이 안간지 너무 오래됐다. 맞아요. 소원 <웃음> 한식이다, 믿습니다. 자, 그럼 투빈 씨부터 소원을 뽑. 오픈폰을 공개해 주세요. 이거 누가부터 뽑죠? 이 순서로 가죠. 누가? 오케이. 언제, 한 명씩 오픈하죠. 어디서리? 누가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네, 저입니다. 연준이가? 아, 진짜. 야 누가 저부 연준이가? 누가? 야, 연준이가 누구야? 야 구시 누구 봐 봐. 주이카메 아, <웃음> 와, 야, 진심지 아. 안 느끼려고. 언제? 아도안 좋았어. 야 그럼 뭐 이거 주제 생각이 이러면 연준이 형은 뭐야? 추투를 촬영할 때. 투투를 촬영할 때. 추투를 촬영할 때. 난 뭐냐 이거 어, 중간, 어디서 가누구죠 주황색이 어디서, 어디서예요 한강에서 생방에서 한강 한강에서 그다음 해야. 누구야 무엇을 물놀이를 <웃음> 다시 뽑을래요 <웃음> 어떻게거든요 이거 어떻게 거든요 <웃음> <웃음> 신나고 재밌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뛰어다니기. 뭐 <웃음> 늙게 어, 세개세게 뽑혔네. <웃음> 아 이거 이거 지금 뽑은 거 이거 다섯 개 제외하고 다시 뽑으면 안 돼요? 예 조합을 해보자. 연준이가 한강에서 투두를 할 때, 투두를 할때 물놀이를 하고 신나고 재밌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뛰어다니기. <웃음> 아 다시 뽑아요 하는... <웃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연준이 형은 그러면 한강에 가면 돼요 <웃음> 물놀이하면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들고 먹으면 돼요 <웃음> 아! 그럼 여러분이 포도알을다 채우면 연준씨가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So, Walle b u o 저 Pampal p a 반 b a c i m a 고 i 고 How would o n z 반 on an Ewolchungbane, Pampal Pambaciman? No, no, no. How much 이 s it? How much is it? What is i 서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그 작았습니다. 변경은요. 누가 해서 팀으로 바이 쪽에 더가 아닌 나와 수빈 형이. 오. 원래 수빈 형만 하려고 했다가 수빈 형이 좋은 거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나도 넣었어요. 오. 고마워. 고마워. 그래. 어디서? 아, 언제, 아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오. 디테일하다. 어디서? 우리 집 본가에서. <웃음> 어떻게?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재밌게 게임도 하고. 괜찮네. 네. 그렇죠. 아니 뭐, 왜다 같은 멤버 뭐, 모두 안 들었어요. 그렇죠. <웃음> 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일주일 뒤에 스위스로 힐링 캠프를 떠난다 할 때. 오잘잡았네 근데 네, 워터파크 혹은 스키장에 가서. 이박 3일로 외박 여행하기 <웃음> 오, 저, 다 좋은 거 적어 저런 <웃음> 아이난내거 <웃음> 뽀빌지 몰랐지 진서 재밌게 한번게 알아요? 놀아 <웃음> <웃음>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막다 설마 멤버가 투모로바이트게도 적어야지 아이 이러더니... 소원인데 좋은 거 적어야지 계속 <웃음> 이러더니 아, 저제 한강에도 밥할 모르고... 밥받지 과잇크리 먹고 뛰어놀게 하려고 했네 근데 한강에서 물놀이 할 때가 있어요? 버핀은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이러고 끝이에요? 아. 정말요? 다, 다시 안 뽑아요? 저희 포도알 하나 줄게요. <웃음> 아. 근데 저기 아직 반팔 반바지 입고가 있어가. 지고여름에 걸린다. 아니 이거 어차피 참, 다 참. 모을 면 300개에서 아, 600개 맞아. 필요한데 괜찮아. 맞아. 뭐뭐 뭐 할까요? 근데 저도 다시 뽑고 싶어요. 너무 너무 너무 미안해 진해 멤버들아. 그러면 하나 하나만 바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한강에서면 한강에서를 다른 걸로 위치를 바꾸던가. 지금 뽑은 건 네. 뽑은 거니까 확인은 해야지 하 않겠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한테 이득이 뭐야? <웃음> 형은 분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아, 분량을 확보할 수 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좋겠다 좋겠다 그래도 한강이 좀 수려하고 싶은데 <웃음> 그럼 모두의 소원이니까 모두 함께 할수 있는 소원이 나오길 바라면서 한번더 뽑을까요? 아, 정말. 어. 일단 지금 뽑으신 건한 분에게 모아주세요 네. 그럼 자, 일단 이건 무효가 되는 주세요. 거예요? 아니, 일단 아, 이것도 하는 거예요 거죠? <웃음> 알겠습니다 저한테 넘겨주세요. 예, 연준이요. 죄송합 사랑해요. <웃음> 요즘 한강 들어가면 진짜 제가 누가 뽑겠습니다. 와. 그냥 동생 나서동체 뽑자. 제발 오, 보니까 오, 그냥 바로 오, 앞에 왜? 있는 거뽑저 왜 이상한 걸왜 적었어 너? 아니 저저 뽑힐 줄 몰랐는데 세 개나 <웃음> <웃음> 나 이거 뽑힐 <뽑을 웃음> 줄 몰랐는데라니 5분의 1인데 확률이 잠시만 이거 이거 왜 다섯 개죠? 아네개 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누가 뽑았어요? 오케이. 세개 있는 거는 오케이. 뽑은 거야. 오케이. 저 불안해서 아. 다른 거 뽑겠습니다. 이게 뭐야? 뭔가 원래 이게 첫 번째 뽑으면 이렇게 된, 되는 걸 알았으니까 두번 다른 걸 뽑겠어. 이거는 <웃음> 아, 그러면, 그러면 포도가 두번 완성됐을 때할 건가요? 아니요 소원을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아, 오! 야 와, 처음이야 다행이다. 원 플러스 원이요. 만약에 자 그러면은 누가 뽑은 사람? 누가 맞나요? 저예요. 우선 추모로바이치게아 아, 아, 좋아. 야나 야, 좋은 거 뽑았어.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누구야? 언제 누구? 언제 나야. 왜 거리 이렇게 오 걸리지 않겠지? 이번 주에 그래. 오케이 이번 주에 어디덧를 어, 제가 봤거든요? 워터파크에. 오케이, 워터파크 오케이 어, 워터파크 좋아, 좋아. 2박 3일 안되면 1박 2일이라도 외박 여행을 아아아아아 아아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루 종일 멤버들끼리 놀기 아야 좋네 좋다 사실 스위스 나오면 스위스 보내드릴 각오하고 있었는데 아다 아, 아 음. 같이 스위스 적었어야 됐네 그래 우리 다 스위스 넣 <웃음> 그래. 멈추는 좋다. 어. 그지 내 쓰기 전에 꿈을 크게 가져보겠잖아. 어. <웃음> 누가 누가 한강을 접어가지고. 두 번째 소원도 한번 차례대로 말해볼까요? 오케이. 음. 그럼 두 번째 소원이 네투마로바이치에서 멤버가 네. 이번 주 내에 워터파크에서 일박3일안 되면 1박2일이라도 외박 여행을.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하루 종일 멤버들끼리 놀기. <웃음> 아, 스타일로. 아 워터파크 한번 놀랬던. 저2박3일이 어. 되게 좋은 거야. 네. 얘들아 이거 여름 <웃음> 이. 되기 전에 일단 빨리 끝내자 네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봤을 때 겨울이 한번더올 때쯤 끝날 것 같거든 분발하자 파이팅화자 네. 이제 포도알 모으기에 의욕이 좀더 생기셨나요? 네. 네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포도알을 많이 많이 모아봅시다 자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어? 어? 아잇잇잇잇 6,7,8 2,2 5 7 8 8 8 8 8 8 사라는하아왜 야, 야, 그래 몰라. 아니 야근데속안 좋아 자, 속으로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웃음> 뭐야 얘에 <에이>,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웃음> 진짜 뛰고 아, 아. 아. 뛰고 <웃음>